h 돌이나 행진 n h 행진 선도자 두개 나쁘지 않아 행진 행진한 다음에 협공같은거 하면 오 e 속공이니까 협공 속공 카드 나와라 h e n g j i 오! 오! 1, 2, 3, 4, 5, 6, 7, 8. Shit. 누가 나쁘다 그랬습니까? 누가 덱 나쁜 거 같다 그랬어요? 누굽니까? 누구예요? 요그사론 정리하는 쪽이 좋겠죠. 이거는 쪼개기 해주고요. 그리고 자, 파크문 토끼 속공독성 공격하는 대상의 양력 파수인에게도 피해를 줍니다. 야, 개사기야. <웃음> 이러면은 양력 파수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요그 이사라즈 공짜로 하나 더 생기고, 또 쪼개기 자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없어? 아이 없네 또아 또. 어? 키 뭘 봤는데 토끼로 교환해 그냥 때려 때려 때려 몰라 몰라 몰라 됐네 이런거 됐어 영웅 못 누르게 좀 아쉽긴하다 오케이 토끼가 아좀 아쉽긴하다 여기에 이용할 수 있겠네 허엽 <웃음> 흰기 아, 패턴 걸리는 게 아니고, 무선선 하면 되네. 메고 아, 엉뚱 안으로 가있네. 괜찮아. 그, 밉니까? 길이 넘치기 때문에. <놀람> 짜잔. 짜잔. 길이 넘치는데요? 전사도 방어도 전사도 펠 잡겠는데 넘치는데 자큰거 옵니다 기대하세요 맞지 족장 장난병 별성용병 별성용병 미자루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! <웃음> 오도도도도도도도! 오도도! 뚱! 오도도 뚱! 이거지! 황금. 이거 그거 아니야 무작위 소환인데? 어? 여기도 돌려? 나3 남았는데? 이거 한번더 보고 가죠? 퀘스트 빼니까 되게 좀 부드럽게 느껴지냐고요? 좀이 아니잖아? 어? 끝났어요. 아닌가? 아, 또 이거야? 옛날 이거야? 어, 근데 밸류 차이가 와... 카드 팬을 얻었습니다. 근데, 내 운세 나쁘지 않아. 일단 요구 잠깐만 이걸 왜 못내죠? 야! 이걸 왜 못내! 야 아니지! 야! 야 아니지! 아 이거 안내지길래 게임 끝난줄 알았어 그냥 단지 애니메이션 때문에 못내는거였어 눈속임일수 아하아! 광대 보고가! 광대 보고가! 썰대보을 치지 않은 이유는 이걸 보고싶으실거겠죠? 여러분들도 저도 연승가도 달성이 뭐 스포 뭐야 이거 스포 뭐야 내가 이겼어 이거 <웃음> 와 동구이 죽을 때까지 동구이 스포 뭐야 이거 패치 안해 이거